와! 탈탈탈탈탈! <웃음> 농장 와! 와! 브리트니 드 농장으로 갑니다. 돌이랑 나무를 조 A few moments later. 어 미친 새 내일은 돈 벌어서 가방 사자고 그럴까? 근데 이거 있으면 가방 막안 사도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소국수! 우리 고 여기! <꼬마기. 웃음> 귀여워. 아이고, 노예분들을 위해서 어 이거 하나씩 제가 어? 쟁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 아, 진짜 이런 주인이 어딨냐? 어? 아, 진짜 이거 어? 이래도 되나? 아, 귀여워! 1번 2번 3번 노란색 어, 어 뭐야 이게 두개가 되네? 뭐? 와? 와? 이게 뭐야? 복사라 돼? 뭐야? 뭐야? 뭐야? 다가 다가다 때려놓고 불려 어어대해봐 어디해봐? <웃음> 야나 부자다! 야이씨 후 <웃음> 그냥 노예를 위한 상자를 만들어 봤달까요? 마음속만큼 돌아온다. 후훗 <웃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맞네. 어? 아 맞네 진짜. 어? 다시 이걸 놓고 해 봅시다. <웃음> 뭐야 이 재개 비켜야 미친놈아 뭐? 어? 돈 늘었어요? 어? 야씨! 와 이거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거 NPC들한테도 판매가 되는지 한번 가서 봅시다 갈수 있다! 와!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나봐. 제발 저였죠와 <웃음> 진짜 이게 어? 은상자 금상자 아니야? 이 상자가 니네 상자냐?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이 상자 안에 든 물건 니네 물건이냐? 예이. 뭐 상자는 내거 아니긴 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어 그렇게 됐다. 수지야. 언니가 호강시켜줄게. 봐 이게 또 0000으로 나오는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돈이 집계가 되겠죠? 됐다 다다 안녕하세요 헨냥이님 다음주 스타디빌리 트리뷰는 떠오르는 유망주 칼럼의 귀하의 농장의 특집으로 소개될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빠른 성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웃음> 아 이게 날짜별이 아니라 돈 버는 속도에 따라서 저게 오는 거였나봐요 어 처음 알았어 아, 진짜 여러분이 민트색 상자는 여러분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 민트의 힘이라고 이게 그죠? 혹시 다른 색깔 상자로 하신 분들 비켜있 야, 미켜. 다른 거시기 색깔로 해서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은 제보해주세요. 탕! 이제 없죠? 네, 감사합니다. 야! 아, 근데 이거 이러면 점점 쌓이면 이거 물고기가 문제거든요. 안될 수도 있다. 연장근무! 연장근무! 나 오늘은 이 새끼 죽었다. 무인 판매대 끄니까 키오스크가 따로 없네. 뭐지? 뭐야? <웃음> 근데 이거 어 치트 체력 무한 기력 무한 뭐야? 뭐야 이거? 아이고 내가 이런 치트 모드 깔긴 깔았는데 가방 크게 릴수있었어 와! 아니 나 지금 뭐뭔짓한 거냐? 응? 나 바보네? 응. <웃음> <웃음> 일단 그러면은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영광로 바로 복제 갑니다 미친 새끼 죽습니다 이제 아 이제 저희 농장의 성장 비결은 뭐냐면은 광산 영국도 저만큼은 안 돌렸을 텐데 마을에 검은 연기에 위가 닥오고 있다 두둥탕 <웃음> 달걀 축제 아아 아, 달걀 축제 아, 가자 가자 아 가자 아야야 야, 오랜만에 본다 어야 웃네 야이 새끼 나돈 많이 본거안 아본데 어 아이 뭐 이제 바쁘니까 <웃음> 달걀 찾기 같은 건 하지 맙시다 달걀 같은 거 찾아서 뭐 하나요 그냥 애들이나 찾으라고 두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아이 뭐, 음. 우리 그 어? 노예 집사들은 알까? 내가 이렇게요, 해요? 이렇게요. 해요? 아이 집사들의 거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는 걸 말이야. 노예 집사들 회장님의 사업 능력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럼, 음, 암 그래야지, 어? 야, 저거 뚫었다, 뚫었어. 일단 그 자파전에 뭐파나 한번 보러 갈까요? 어이 어이 오랜만이네? 가자미 <웃음> 아 미치겠네. 존나 웃기네? 어? <웃음> 씨가 무슨 가자미 마을 됐어 여기. 미쳤나봐. 응. 어. <웃음> 아니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가자미 팔았어? 내가 산거 같아. 미친. 좋은품질의 물건이었어 인상깊었어 다행이네 얘는 괜찮은거 샀나봐 얘는 상하기 전에 샀나봐 야! 가자아 <웃음> 진짜 애들이 다 나만 보면 가자미 타령이야 미친건가 진짜? 자자자 자, 자, 일단 여러분들 집에 제가 어 이거를 좀 놔드리고자 왔고요아 여러분이 너무 추워하실까봐 제가 어? 또 여러분 오기 전에 제가 또 난방도 이렇게 크으 난방까지 어 음.. 난방까지 했거든요. 이미 입돌아가셨다는데요 아직 아무도 안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오씨, 깜짝이야. 와우. 둥뉴뉴뉴아 이런 거 뭔가 소소하게 뉴는재미가 있었는데 뉴기가 싫다가 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시간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 아 이것은 제가 절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만 다들 그런거 하니 아니... 뭐? 아니 1년 전에 아 나를 기다린거네 아 저만으로 온거네요 아 진짜 자본때문에 모든것에 무감각해진 재벌삼세냥이 과연 재벌 3세 량이를 눈뜨게 할어쩌고저쩌고 미청년은 누구? 아, 어, 거의 미연시죠? 응. 어. 혹시 얼마전에 새서.. 세서... <웃음> 아니 미쳤나봐 애네.. 야..나 안팔았어 가자미 너왜 반말하다 존댓말해? 반존말? <웃음> 또 가자미.. 또 가자미.. 가자미 얘기 좀크만해아 <웃음> 이거.. <웃음> 내가 어? 거시기로 너희들을 사로잡아볼까? 야 역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 뭐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두둥탁 갑자기 미연씨 어 이걸 싫어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두둥탁 말도 안돼 존나 자수성가한 어쩌고저쩌고가어 과거를 떠올리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어 아니 얘왜 여기 와있어? 로빈이 마음에 들었나봐 그죠 귀여워. 뭐야, 수지, 나 좋아하나봐. 꾸죠또 영어로 집계가 되네요, 또. 과연, 얼마 늘어날지? 음. 지금 거의, 이제, 1차로, 이제, 일주일만에, 2630만 골드. 와 <웃음> 네. 귀엽다. 와, 그룹님 하는 거 봐! 헉! <웃음> 야, 여기서 저푸덕차 안다. 여기 온돌 되나봐요. 수지, 언니, 잔다. Nope. 오늘만 침대 밑에다 주면 돼. 수지 옆에서 자려고. 응.